안녕하세요 좋은 밤입니다 전번에 부모님에 대해서 했었죠 부모 한글로도 풀어 봐야겠죠 한자만 깊은 뜻이 있는 가 아니겠죠 엄마 아빠 엄마를 한번 그려볼까요 가장 평균적인 엄마가 어떤 엄마일까 네.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엄마 아빠 엄마가 있고요. 자, 엄마의 뜻은 뭘까? 부터 죠 엄마. 이건 이음은 생명입니다. 하늘이고 생명이에요. 생명성을 안으로, 어는 안으로예요. 안은 바깥으로, 안은 바깥으로, 안으로 생명성을 안으로. 그리고 어떤 먹거리는 이 미음은 물질. 관념, 틀, 먹거리 뭐 등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밖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즉, 키운다는 얘기죠. 생명성을 안으로 돌보고 즉, 내 집, 내 아들, 내 자식, 내 딸, 내 남편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살펴고 어, 그렇게 해서 매기고 부양해서 키우는 그런 존재가 엄마예요. 자, 아빠는 이건 안으로 보살피는데 아빠는 어, 밖으로 활동하네요 아 그렇죠 아기들이 그렇듯이 밖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아빠들은 아무래도 집에 덜이 계신 거예요 특징이 그래요 빠 어떤 그릇 안에 뭘 담고 담고 네 생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역시 확장시키고 있네요 아는 밖으로 확장 그래서 아빠들이 아이들 뭐 유치원 뭐 예능대회 못 참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을 알면 이해할 수가 있죠. 엄마는 자꾸 안으로 안으로 살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엄마가 있는가 하면, 어머니. 역시 생명성을 안으로 살피는 건 똑같아요. 어, 근데 관념까지도 안으로 주입하네요. 관념까지도 안으로 주입. 그리고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편식하지 마라, 이거 입에 입 벌려, 아. 이런 식으로 계속 안으로 안으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안으로 가족에게로 자식에게로 그러한 성스러운 여성 이 니자는 그런 뭐 한자에서도 이런 니자가 있습니다만 원래 한글 자체의 니가 성스러운 여성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로 어떤 본성에 가까운 본성에 가까운 그래서 니르다 뭐 니르바나 니바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니는 여성성의 아주 지극함입니다 아버지가 있죠 생명성을 밖으로 그리고 어 어떤 벌은 것먹 그런 것은 수입은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네요 다행히도 아빠에 비해서 아버지가 되면 그래도 월급은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한 성스러운 남자 이 지는 성스러운 남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와 니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요즘 말에 보면은 약간 격하게 쓸 때, 지가, 뭐, 지는, 이게 지금은 좀 약간 경박해졌습니다만, 원래는 지극한 뜻이에요. 그리고 니가, 뭐, 먼저, 뭐, 니는, 그렇게 쓰이지만, 역시 지극한 뜻이었습니다. 그런 에너지를 다시 우리는 되찾으면서 많이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바바지, 마하트바지, 지금도 그런 산스크리트나 빨리어 속에서는 이 지를 지극함으로 쓰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또 엄마가 있는가 하면 또 오마니라고도 하죠? 오마니 라고도 하죠 이복사투인가요 오마니 자 어머니에 비해서 오마니는 어떠냐면요 생명성을 위로 상승시키고 있죠 위로 오는 위로입니다 오 위로 그리고 관념의 틀을 밖으로 확장 좋죠 네. 그 확장돼야 좋은 겁니다 안으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발전을 위해서 그렇다는 뜻이에요 상승하고 확장하죠 그런 성스러운 여성 그래서 원래 이 오마니가 원형입니다 신사임당은 어머니입니까? 오마니입니까? 오마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상승시키고 자식들도 상승시키고 확장시켰잖아요 그런 성스러운 여성이죠 그러므로 오마니인거에요 어, 그리고 어이 마라는 글자 하나 이거 자체가 전에 한번 표현했듯이 우리가 입을 벌리는 순간 최초로 나오는 소리가 마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소리가 생명을 기르는 어떤 여성성의 신성을 뜻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다 니자 극존층인 여성 극존층인 니를 붙여서도 많이 이 글자가 아주 성스러운 보석 성스러운 존재 보석과 같은 존재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이주 많이보주에도 쓰이는 것입니다 이 아빠에서 이 아빠는 우리말이죠 근데 또 아바라는 말도 있죠 그룹 아바 a b b a 그래서 뭐 사실은 아빠입니다 원래 원어가 아빠 근데 시작과 끝이 똑같죠 그래서 맨 처음과 맨 끝이 없이 끝없이 진행되는 영원한, 무한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한 신성, 영혼과 무한성에 닿아있는 신성을 아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것 권하고 싶습니다 오마니라고 한번 권해보는 것 엄마니 뭐 반매움이라는진언도 있습니다만, 다 그런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엄마, 어머니. 이 어머니는 참 슬픈 단어예요. 안으로만, 안으로만, 가족으로만, 가족으로만, 내집 안으로만. 모든 것을 바치는 존재. 자기를 돌보지는, 좀, 자기 돌보면 좀 약한 거예요. 자기 발전은 좀 약해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주로 텔레비를 보시지, 책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 습관 때문에 그래요. 안으로만 돌보는 습관. 활동 관계가 그랬다는 얘기죠. 뭐 지금이야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어, 이런 치우침, 약간의 치우침이 있었던 어머니들이 오만이로 거듭나시기를 그리고 이 아빠가 아버지와 결합되시기를 그리고 영혼과 무한을 일러주는 그 아버지 부처에서 나오듯이 바로 세워주는 그런 어떤 신성의 모습을 가진 아빠, 엄마, 오만이의 시대가 역시 열리기를 꿈꾸어봅니다.